<웃음> 내가 좀 심하게 다친 것 같군. 응? <웃음> 어? 오오오오 야 BGM도 바뀌네? 가슴이 웅장해진다. 뭐야? 영짜리도 있어?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다 컨셉... 컨셉에서 기반된 거구나.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한번 해봐야지 이거 어? 나 잠깐만 나 오른쪽에 이거 뭐 있는 거야 이거? 아니 솔로 치는 거야 이거? 많아도 빨리 차네 이거? 와... 아! <웃음> 기술을 잘 모르겠어 <웃음>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마지막에 딱 치지 않나 이거? 뭔가 후속타라든가 그런 게안 보이네 아 어, 알겠어 알겠어 아! 뭔가 보정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어... 와... 얘가 여기 왜 있어? 모르겠네 아이씨 <웃음> 어, 이거 어떻게 깨지? 한 대라도 버티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. 어, 어, 어, 하하하, <웃음> 어. 아, 씨. 아, 힘들어, 씨. 아, 진짜 안 통해. 아, 아, 아 제기라 전투 기술 안 쓰는 게 나을 거 같아요. 음. 어. 아. <웃음> 이거 양자 회도 안 되나 이거? 안되네 아, 아, 해린데. <웃음> 너무 해린데 진짜. 어. 우연히 내게 오나 봐. 솔직히 저 끔살 당할 것 같습니다. 전력으로 내가 끔살 당할 자신 있음. 이러다 다 죽어. 그만해. 나 죽어. 나도 참 징하여 꾸역꾸역 하고 있네 그래도. 어오냐오냐 아! 내가 좀 심하게 다친 것 같군. 쟤 심지어 살았어. 어 잠깐만. 저제가 저거 왜 써? 저거 왜 쓰는 거야? 화염도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? 우와! 아, 이거 공략을 알지요 와 이게 e 스다 a 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는 h a 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 h 이 w 뭐야? 어디로 가는 거야? 에? 미쳤습니까 휴먼? 아 잠깐만. 어 뭐야? 도지 말라는 건가? 네, 물론이지. 이거 가던 대로 갑시다.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. 처음부터 여기 가기 너무 힘들어. 오, 아, 아씨, 길이 안 들어가는데? <웃음> 아, 씨. 뭐, 아무것도 못하고, 이거, 딜도 안 박히는데, 이거? 스탯이 모자라가지고? 아하하! <웃음> 어떡하지? 깨는 방법이 없을까? 내가 최대한 솔안 잃어버리고 하려고 했는데, 이거는. 아니, 뭐, 딜이 들어가, 들어가야, 어. 아, 잠깐만. 아. 뭐, 안 되겠다. 인간, 그러니까 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노가다 해야 돼. 난 노가다 하는 거 이제 귀찮아 한단 말이야. 차라리 이거 할거 그랬어, 생각을 해보니까. 이거는 진짜 가차없잖아. <웃음> 차라리 이거하는게 나았었어. 그러면 제가 뭐라도 했겠지, 내가. 가자, 이제. 제대로 가자, 이제. 제대로 가자, 이제. 어 이제 사람 됐네 이제 <웃음> 오, 오 그래 이거지 와 이거지 애초에 이랬어야 됐어 내가 딜이 다르잖아 이거는 나 너무 하다 하겠다 진짜 자 이제 진짜 진짜 시작이야 다시 돌아왔어 임마 자식들이 말이야 이젠 쉽지 않을 것이다 어땠시게 돌아왔구나 차렷다 이 개새끼야 바빠 이게 게임이다 <웃음> 아 진짜 눈물난다 여러분 볼만 하시죠 이제 그거 보는 사람도 볼맛은 나겠다 확실히 제 컨셉이랑 맞는데요 진짜 피업도 있어가지고 어, 피가 조금 조금 씩 차죠 지금 솔직히 제가 마법을 잘안쓴 이유가 그 만화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안쓰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근접으로 때리는게 더 좋아가지고 항상 근접을 해야하는데이 모드만큼은 그래도 마법 한번 써보고 했어야겠다 레벨 좀 되면 야 그냥 깨는데? 잠깐만 이거 무기도 깰수 있을 것 같은데 <웃음> 무기가 한번 가보자 어? 뭐야? 뭐야 뭐야? 뭐지? 진실의 <웃음> 방으로 저 뭐야? <웃음> 이게 빗기둥이다 이게 올케 든 빗기둥이다 <웃음>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빨라 이거? 아니 반응을 못하겠어. 너무 빨라서 반응을 못하겠어요. 선무 이거 좋은 시도였을까? 아니 선생님 <웃음> 저 잘못했어요. 괜히 온것 같은데. <웃음> 아 잠깐만. 와 잠깐만. 강해졌네. 부이. 컷. <웃음> 노루 나걔는꼭 잡고 끈다 내가 오늘은. 어이 어이 노루 강해져서 돌아왔다. 아이고 씨 잠깐만. 아와뒤까지 오는 거야. <웃음> 나는 이미 죽였다.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아 <웃음> 내꺼 내꺼 소울 아래 있는거야 지금? 아 그지 같은거 독댐 너무 아픈데 진짜? 그대를 어. 거부하리라 이건... 와 귀엽고 맞네 진짜 귀엽고 맞아 이렇게 힘드네 이게 <웃음> 2만밖에 안 줘. <웃음> 이거 씨, 어려운 거에 어려운 거에 치면은 음, 이건 좀 세발의 핀데.